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점점점 배고파 저는 이제 일어난 지가 1시간 반 정도 됐고요 지금은 2시 10분입니다 저는 지금 빨리 밥을 먹어야 돼요 왜냐면요 오늘은 새벽 편의점 먹방을 하는 날이거든요 지금 먹어야 한 12시간 뒤에 먹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밥을 시켰지요 최소 그 주문 금액이 있어가지고 몇알 시켰냐? 18알이랑 14알이면은 20, 30, 2알 둘다 체다..로 시켰고 하나는 갈릭하고 어니언 소스 하나는 아주 매운맛하고 갈릭 소스 아 위에 체다 치즈가 있는 거구나 설마.. 뾰전하네 너무 맛다뭘 먹어도 이제 조금 앵글업에 들게 먹으려는 유튜버에 비해. <웃음> 매운맛이다. 제가 직접 만든 카레인데요. 카레에다가 뜨거울 때 날개랑 톡 해가지고 섞었어요. 카레를 엄청 진하게 만들거든요, 저. 카레 이번에 한 50인분 만들어 놨거든요. 들어야 오랜만에 먹을 거 맛있다 그고 네. 배달이 왔어 이거는 총 14,500원 배달 팁까지 베이컨 더블치즈에 베이컨 두피스 추가 500원 베이컨 더블치즈에 베이컨 두피스 추가 프렌치토스트 추가 계란후라이 추가 해가지고 총 14,500원입니다 이게 베이컨 두피스 추가한 거예요음 아내가 약간 반숙 우물렛? 스크램블 에그?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어디서 많이 먹어본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막 자극적이진 않고 그렇게 음, 살짝 짭조름하면서 계란은 또 간이 거의 안돼 있고 살짝의 간만 돼 있고 음. 근데 그 오믈렛이 커서 그렇지, 그 오믈렛 빼면은 안에 든게 베이컨, 치즈 끝, 소스. 카레랑. 에그드랍이 드라비... 이게 좀 많이 느끼하다 깨는 두께는... 아.. 힘들 것 같은데 확실히 이거 계란은 진짜 혜자스럽겠죠? to happy. 겉에 빵이 프렌치 토스트라서 되게 약간 아까 그거는 그냥 담백한데 이거는 달달해서 약간 단짠단짠? 근데 그 핫소스 마요? 핫소스? 소스는 베이스로 다 깔려있는 것 같아 아, 힘들 것 같은데. 이월이1일4시반입니다이제모래랑가 오래, 산책을... 어디 갈까 모래야 산으로 가까 어디 갈까? 오래 가 오래 오래 여기부래가새 오래 가고, 오래 오가래 여기여기여기여기 요즘는 여기, 여기. 영상에 나왔겠죠? 이거 먹을 거예요 한 끄고 안 먹었어요 지금이 밤 10시 반 아까 모레 산책 시키고 카메라 수리 맡기고 나가지고 헬스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와가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밥먹을대 오늘 첫끼 이래놓고 또 새벽되면 배 고를 거예요? 지금은 2월 22일 새벽 2시 25분입니다 음. 아까 그랬죠? 음. 쉐이크 먹고 배고플 거라고 이래놓고 또 새벽되면 배 고를 거예요? 치킨 시켰어요 엄마, 엄마 잔, 다잘잔 방에서 몰래 먹어야지 물 것은 굴땡 양념치킨 이것은 가루보다 떡볶이 추가한 거고, 이것은 후라이드 튀김이고, 이거는 그 제가 직접 만든 카레예요. 음. 등 원래 매네시카 먹으려고 고민을 했는데 영업시간이 끝났어요 고민 30분 하다가 마트에서 당을 보고 이거는 촬영을 했고요. 이게 20명 한정 주는 건데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주는 건데 오늘 이 커피 사러 갔다가 이 붙어있는 거예요. 근데 어저께 회의점 못 봐가면서 2만 원 넘었잖아요. 그래서 사장님이 챙겨주셨어요. 마지막 한장 남은 거. 전 받았습니다. 저기서 엄마가 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먹을 겁니다. 나 방금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했죠? 아까 사온 치즈에 아 엄마가 삼겹살 굽고 있던 건데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먹다니 떡볶이에 전에 잡채 남은 치킨에 그 카레 술에 그래서 한 상을 차렸어요 저는 이만 한잔 하러 갑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0분 물에 생상 포기했는데 지금? <웃음> 그렇게 오케이. 왜 징검다리에 빠졌어 물에야 그래야. 물에 이렇게 얌전하게 말잘 듣네 샤워할 때는 <웃음> 내가 쇼핑을 먹으려요 자, 앉아! 아, <웃음> 어? 떨린 안 되고 자, 자 깜짝아! <웃음> 아이고 모래야 괜찮은 거 맞아? 자! <웃음> 3일 저녁 10시 13분 오늘 첫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첫 끼가 마지막 끼! 카레! 아직 한층남은 카레! <웃음> 마지막 일과 모래랑 노랫집 <웃음> 울면 안 되고! 안 돼! 안 돼! 네. 내 짜지마 그러지마4 7시 23분 저는 이제 헬스장을 끝났고요 이제 오늘 촬영할 거 재료를 사야 돼요 딸기를 사야 되는데 여기는 딸기를 안 받아 마트가 왜 텅텅 비었지? 제일 작은 사이즈 딸기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 아 그게 제일 작아요? 네, 제 이걸로 이걸로 하나 주세요 하고 싶은 딸기를 샀습니다. 집 가서 메이크업 준비하고 촬영을 해야 돼요. 오늘은 2 5일두 시입니다. 일어나서 모래랑 모래감 있어요. 말잘 들어야 예쁜 어린이지 모래. 야! 가만히 드라마 보고 있는 줄 알았다. 라벨 듣고 앉아 있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쩐지 너 새끼가 가만히 카만이 앉아 있을 2월 16일 새벽 2시 짜파구리를 끓여 먹었어요